감당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화분 하나가 아이비인데다 죽어가요 그래서 다 죽고 딱세뿌리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를 좀불장에서 옮겨주려고 하는데요 좀 예쁜데 다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꼭쓸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너무 허전해서 수경으로 키우는 요 나무가 있는데요 이걸 한 뿌리만 심어 볼게요 있습니다. 이렇게 꾸며봤어요. 집에 죽어가는 식물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화분이 허전해서 수경으로 키우는 이 자그마한 식물, 이름은 몰라요. 이렇게 꽂았고요. 이 바구니 같은 경우는 다이소 가시면 천 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아주 활용도로 쓰고 있어요. 이 바구니도. 그래서 창문 쪽에, 주방 창문에 걸어 놓으려고요. 주방에 창가 쪽에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는 데다 걸어놓으시면 아주 잘살 거예요. 다음에 또 봬요.